어, 지금 여기는 중국, 여기 1호선 지하철. 오늘은 출근 한번 해볼게요. 防控要求乘坐轨道交通必须全程规范佩戴口罩谢谢配合嗯嗯嗯嗯嗯嗯嗯一般用嗯嗯嗯 生物药消毒物品需完全浸泡在消毒液中作用三十分钟然后清水漂洗入除地清洁消毒空间守护健康消毒大家好我是上海博爱临床医学团队高层民用建筑消防安全管理规于2 0 2一年八月号 不能让小宝的人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能不 进站的乘客请注意，为了您和大家的安全，请配合工作人员进行安全检查。欢迎乘坐一号线，本次列车终点站凤起路，请乘客们分散在站台有序候车。 对对对对对对对对对<音><音><音><音><音><音><音><音> 不知道的本来应该不知道的不的不知道的那么可的不知道的不知道不知道的可能道的不知道我不知道的不知道的不知道的不知道的不知道的不知道的不知道的不根据的情知道的不知 乘坐轨道交通必须全程规范佩戴口罩。谢谢配合。<音><音><音> 手机批<音><音> 他的的得根据疫情防控要求乘坐轨道交通必须全程规范佩戴口罩谢谢配 4. 领行 5. 车 其实我要是在拍照拍照拍照拍拍照拍照拍拍照拍啊拍照拍照拍照拍拍照拍拍照拍照拍照拍是拍啊對對對因為我是韓國人韓國人照要拍照拍照拍照對對拍照拍照拍照拍照拍照拍照拍照<笑> <欸>, <嗯。音樂> 必须全程规范佩戴口罩，谢谢配合。<笑><音> <목소리> <목소리> 중국에서는 이런 QR코드 없으면 못살아요. 어딜 가든 다 q r 코드예요 지금 시간이 9시 23분 오늘 날씨가 어떻게 되나? 청하의 날씨 오늘 24도 대체로 흐림 아, 기만안 왔으면 좋겠네 여기 앞에 분위기는 호주 같아요. 지금 전체적으로 공세는 풀렸는데 아직 다 매장문들이 다 열리진 않았어요 얘가 제가, 제가 출근하는 길이고 경찰에 돌아다니니까 굉장히 은근히 무섭네 아 이제는 잡초 많이 패고 있는 것 같아 아 잡초가 캔 난다 잔디깎기 여기는 구찌 매장인데, 구찌 품목을 살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구찌 전시해놓고, 약간 물건 사고 팔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어쨌든 구찌 매장이에 지금은 잘 모르겠어.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는. 여기 펑션로 커밍스 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뭐곧 오픈되는 것 같은데 다시 구찌가 열리는 건지 이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다잘 살아서 그런지 아침에 여유 있는 사람들 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막그요 조깅하고 이런 사람들 여유가 있어요 아 저기 앞에 경찰 있는데 아, 오늘따라 경찰... 아요 근래에 경찰이 많으니까 괜히 무섭네요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촬영만 하는데도 굉장히 눈치 보여요 음. 중국 여기 신호가 엄청 길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항상 미리미리 출근을 해가지고 신호등 기다려야아 지금 소독하나보네 는 경찰 피해이 쪽으로 바로 가야겠어 오늘 예약은 풀 10시부터 10시 있어요 지금 30분 뒤부터 1시간만에 파마 말고 하마 끝내고 커트하고 를 시작으로 8시까지 엄청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지금 심정은 더 자고 싶어요 여기 왼쪽에 보이는 게 이제 외국 외국 대사관 뭐 촬영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 거의 보통 뭐 백밖에 없어가지고 뭐 굳이 상관이 있나 막 식기도 한데 애들이 보안을 엄청 따지는 게 옆에 저렇게 형광색 줄무늬 그 뭐지 조끼 입은 애들이 이제 여기서 일하시는 거고. 군인 같은 느낌이랄까? 뭐, 차 지나가면은, 안에 들어가면은 막 엄청 그런 격식 따지고 막 그래요. 저기도 지금 뭐, 아 엄청 많은데, 여기 일하는 사람들 막 근처에만 한 열, 열대면 되는 것 같아. 그리고 밤마다 사람들이 여기에서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그러니까 여기가 맨날 비린내가 나거든요 지나갈 때마다 힘듭니다 여기는 아 출근 알려있습니다 여기가 저희 미용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이 미오 어저께 검사했어요?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핵상 검사를 해야 돼가지고. 안녕하세요. 니하.